아, 예.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계단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아, 교의 책이 있으면 좀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예? 교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 예. 그 책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 예. 선생님,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고요, 주제가. 진리, 아, 친밀, 아니, 진리를 찾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물이 사느냐, 죽느냐, 입니다 이거는. 아니, 성경에서. 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 예수님 믿잖아요. 예, 믿죠.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만 구이 있다. 이 14만 4천만 있습니까? 땅에서 계실 분 14만 4천 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좁아보들어아구인의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좋고 멸망의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 있어요. 그니까 14만 4천 넘는 종류는 그는 공이 없다고 말해야죠. 14만 4천이 안 돼야 돼요. 그것도 신단 때 14만 4천입니다. 지금 14만 4천이고 주의 주의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그때에 한 기도하고 그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한뭐랍니까주님뭐 보 포인트는 얘는 모르겠다. 아하 관계없다. 이 불법을 행, 행하는 자를 물어봐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주여 주의, <목을> 주의, 주의, 한 자만 구매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예. 주여주여 주여 다음에 보면. <목을> 네,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목을> 뜻이 뭔가요? 아버지가 뜻이 뭐냐 하면 난 예수님이 가르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예 구원을 받는다 주여 주여가 핵심이 아니고 예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예예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경문이다 복음이다 십자가 도라고 말하고 있고 예예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갈것 같습니까? 안 아, 나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됐잖아요 예. 뭐가 불안한데요 아...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유주유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원했어? 구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살렘에서 나오고 구원이 시원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원이 어디입니까? 아니 선생님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죠 나난 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개인다 받았다고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이 세계. 아니, 다른 사람들 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선생님은 지금 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나는 내네 개인의 생각을 없으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다른,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예, 예, 죽어도 다 받았다고 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은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믿잖아요 당연히죠, 예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 인처졌기 때문에 예예 예.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더 예, 이상 뭐 하려고 그리 그래. 그공개토론이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예예 예. 매일 그렇게 불안하게 사시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예 예.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되지 아 그럼 토론 안 하시렵니까 토론 뭐에 대해서 토론을하냐아 아, 토론 뭐... 음, 음, 진리냐, 그 이시냐. 진리야, 비진리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까 예. 뭐가 비진리고, 뭐가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승진이 <웃음> 있는 게니까, 천국 보험. 천국 다른 게, 그러니까, 천국보험. 천국보험이 따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천국, 이 보험이. 세상 끝날 때가 전파되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전, 전국 보고 외다른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실입을 구원자로 해가지고 성부신 이와 성자신 예수님 성인신 자기 교주를 보통 했습니다 이통통을쭉 해보니까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마다 다 그래요 사회의 종류는 모두 다 성부 시대별 구원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부신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신은 자기 교주를 갖다 이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성령신이라고 할때 예, 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예. 네. 인간에게는 나의 영혼이 있잖아요. 예예예. 나의 영혼,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나의 영혼이 있잖아요. 예예. 그죠? 나의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예.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에서 보혜사를 받았다 예예. 성령 받았다, 성령 신을 받았다, 보혜사를 받았다 하는데 예예. 성령 하나님이 예예.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예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믿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예. 이게 그런데 그, 그 신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그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가 인간과 하나되는 신인합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나한 분이요, 그생각하요 그러니까 예, 한 분이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성령에예예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모든 예. 것은성령 예, 예. 하나님이잖아요.예. 예. 저는 우리 선생님이예그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예예. 예.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나오잖아, 복음.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예. 네. 승천 재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 네. 네. 우리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그, 종교마다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교마다 쓰든지 말았든지, 예. 네. 중요한 거는, 예. 네. 우리 선생님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죠 사실 보면 나는 늘 성사 하뿐입니다성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만 믿습니다 어느 종파를 믿는 건 아닙니다 나는 아니, 목사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요? 성경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만되고 대조적이고 반대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닦자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지 않으니 거기서 맞는 거지만 딴데 갖다 대면 안 맞아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성경 여러 번 다양하게 있지만 그쓰있는 용무, 목적으로 무언가를 한 가지로 증거하고 증명하게 쓰수있다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류를 구할 구원자를 증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건 뭐냐?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진리에 대해서 다 아는데 이수 예. 진리를... 왜?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웃음> 다,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사도경, 율법사도, 통찰을 해왔어요, 그 때, 아이스의 사도경 육부사들, 성령 통째도 해왔어요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동사었어요 따로 모르고, 더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도 이, 최고의 지수이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성령 통째도 해왔습니다그 사람들. 아니, 근데 선생님은, 예. <웃음> 네. 그, 어떤 대화에 난, 대화나 어떤 신앙에,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이게 맞고 틀리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예. 신앙을 나누는 거잖아요 아니 진리냐 비진리냐 그거는 지금 더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를 예. 어떤 대상을 놓고 비지, 제가 성경이 성경이죠 성경 중심이죠 성경은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예.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예예.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당연히, 예수민 오는 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인데, 이지구에 그, 그원은 14만 4천 명, 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 선생님 생각이고, 그러면. 아, 수녀님도 계셔도 나와 있어요. 나, 그, 이거, 그거는 쪼, 쪼고. 예,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있잖아요. 예, 예, 열두, 12, 12자도, 예. 예.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 안 되죠. 그러면. 포함 안,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그 그거는 못 받았나요? 그건 받았죠. 그, 그 사람은 큰 문이 포함되죠. 큰 문이. 예수님 죽고 나서. 예, 예. 지금 2022년인데. 예, 예. 그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다가. 예. 예.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순교자죠 예. 그러면 순교자들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순교자는 가죠. 그렇지. 그럼 큰 문이요. 큰문이 가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셔가지고, 예. 그때 큰 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사람도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자, 그러면 그, 순교까 있는데,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예. 구원받을 대상자가 14만 4천만 100개 안 된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란말입니다 죽은 사람 말고요 이 살아있는데 구원받는 사람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14만 4천란말입니다 <웃음> 그럼 흰물이는요? 예? 큰무이요 흰물이, 흰물이 흰물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요? 음, 안그그까에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어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오잖아요. 예. 흰옷을 입은 성도들. 예. 그게 그, 그, 큰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흰물이 큰물이 그렇게 하는데 예, 예, 그 사람들은 뭔데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죠. 벌써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두 번째 심판죄로 오시기 전에 거기 심판죄로 오시기 전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1 4만이고그 아랍노부터 지금까지 이, 이 죽은 사람 다안 죽었어요 지금 거의 60년 동안 그 죽은 사람이 한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죠 그건 다큰 무리라고 네. 등록니다아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예, 살아있는 사람, 사람 중에서 바로 구금받는 거. 예수님 심판 때. 예, 예. 왔을 때 구분하는 그때가 14만 4천입니다. 땅에서 구속받는 14만 4천 밖에 없다고 돼있어요 땅에서, 이, 살아서 구금받는 사람 14만 4천 밖에 없다. 딱, 노아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이 14만 4천도 많은 거예요. 그 구원이 왜 많지 는 않아요? 저기 보면 예. 14만4천명이 섰는데 예. 어린 양하고 섰다고 되어있잖아요. 예예예. 그죠? 예. 근데 어린 양하고 섰는데 선생님은 그 어린 양하고 선 14만4천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14만4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예예예. 예, 예. 게시록 14장에 보니까 되어있네요 예. 죽음, 지금 죽은 건 아니고 예수님은 어때 살아있는 사람? <웃음> 그러면, 예. 선생님이 지금 14만 4천 명인데, 예. 그러면 죽었어요. 죽으면큰 무리로 들어가겠죠. 그럼요. 음, 예. 선생님 지금 하신 말대로, 예. 예. 흰무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음. 빠진 자리에 다른, 10, 다른 사람이 한 명이 14만 4천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다 해놨어요. 내가 너희 택가는 창세 전에 아, 택했다 그는, 했어요. 예. 왜 아무 의미도 없는 예. 14만 4천의 그 의미를 두시냐고. 우리 선생님은 금방 그,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14만 4천 명하고 큰 무리는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예. 공받는. 공받을 예예예예예. 그러면 예. 14만 4천 명이 정해져 있는데 예예. 예. 예수님 오기 전에 14만 4천에서 계속 죽겠죠. 예, 계속 사 죽고 나가겠죠. 네, 그래요. 그럼 14만 4천에서 죽은 사람들이 큰 무리로 옮겨가지요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그러면 14만 예예 명이란 이 수는 예딱 수는 고정되어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14만 예예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게 예예 예. 선생님에게 어 예예 미가 있냐고요. 그건 숫자가 적다는 걸요. 9만 3이 적다는 걸요. 그니까, 러이많 종교 중에, 그 중에 숫자가 참큰 종교가 아니겠냐이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14만 4천, 너무 높은 종교는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까, 러 여기서 14만 4천이든, 저기서 14만 4천이든, 14만 음. 대상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시고, 예. 그니까, 러 왜 선생님 144,000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잖아요.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 중요한 구원, 예, 예. 선생님, 이제 선생님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 구원 받았다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니, 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이. 음, 예, 예, 예, 예. 구원의 확신은 선생님이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 예, 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예예 하나님이 주시죠 예, 예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예, 그러면 네.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다고 모두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도 빠른 증거의 안내는 보세요 예수님이 나,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건 다 믿어요 그건 누가 모는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아, 전혀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요? 세상에서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 다 보면 예수님의 위죄를 죽었다고 다 그걸 믿어요. 장롱이 오느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죄를 피 흘리고 때는 죽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로 구원이 없느냐 딴 종류는 다 구원이 없는데 우리 종류만 특이하게 우리 종류만 구원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아마 아무 종류는 내는 거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이에요 딴 종류는 없는데 모든 사람은 없는데 우리 종류만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구원에 확실한 게있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믿는다면서요 예예 그건 다 믿어요 그런 거는 뭐. 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종류만 조회나하면다 음. 음. 오고 다 그걸 누가 믿는데요 종류만 아, 다 믿는데 다 예수님 이 죄를 위해서 피할 일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거 다안 오는데 아니 그건 다 믿는 거예 그 사실을 아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선생님이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구원 받았다고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안 됩니까? 14만 4천의 개념에 벗어나서. 예. 14만 4천이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아십니까?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이 선생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며요. 당연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 수님의피 값이. 예. 예. 예. 우리 선생님의 죄 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셨다는 걸 믿는다면서요. 예, 예. 저도 믿어요. 예. 예, 믿어요.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믿는 이 믿음을. 예.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야지 많이. 예. 그걸 믿게 된다고요. 아, 은혜 주셔야 믿는다. 그, 그, 강의 들어보니까 6월이 인을 지났다, 돼요? 포도지 인을 지났다, 돼요? 스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본질이 아닌, 예. 6월절이나, 안식일이나, 토요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문제는, 예. 성경이 말하는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쉽게는 세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그럼 쉽게는 안식일을 빼고 국외비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북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리에 있는 공평한 하나님의 에 있어요. 죽어와, 천국에, 아 천국, 그, 적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세계에 와서 또, 하나님이 전파한 데 있어요. 그거 봄, 그,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예. 성경 구절, 다시 찾아보시면. 예, 예. 예수님이 옥에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옥에서. 옥에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포야, 선포는 준 거야, 뭐, 거기, 거기 갑니까? 성경을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경 안본지 너무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예, 예. 그 성경 구절 자체가. 예, 예. 예수님이 옥에서. 예, 예. 선포한다고 해요, 옥에서. 옥에서 선포한다. 예. 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란 말은 없어요. 아선포는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선포는 그 뭐냐면 어? 예수님이 예선포 네. 전도는 예 십자가를 졌지만 예 죽지 않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부활했다. 예수님의 어떠십니까? 부활하심을 예. 인류 온 세상과 영적인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공표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아 그런 생각... 신비님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웃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태어났다는 이유 주이 기가고, 예수님때부터 얘가, 삼, 삼이십 육이 종교가 거의 말살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위에 진리가 쭉 섰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 다 지옥 가겠네요? 하나님,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니까, 러 안식교나, 예. 안상홍 증인회에서, 예, 예.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네네.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했을 때 네네.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병자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어, 고쳤습니다. 성경에 안식일 관련해서 에레미야 애가 2장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하겠고 골로세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느냐 하시며 누가복음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처소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소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패했고 안식일과 6월절 절기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애가 뭐 돈을 받는가, 이런 하지 말라 하지. 병, 병자 검시하죠고 아픈 병, 병이 나와야 되고, 병, 병자 검시 공시고, 이 동물이 뭐, 빠졌으면, 죽게 되면 그걸 끊긴 해야죠. 그 북한에 네. 선생님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진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 믿죠 네, 저, 네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교회갈수 있습니까 교회는 육지하 숨어서, 지하교회에, 뭐, 즐기, 모이가지고 골방에서 하겠죠. 어떻게 그,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음, 나도 모르죠. 그 사람, 이 땅에서는 숨들 겁니다. 아마 저선생에서 구원 안 받겠습니까? <웃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믿음은 그 장로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한다. 무뭐 친문하면 하게 대답 못하고, 뭐, 안 하면 간다가 아니고. 예, 친구 한다 예. 믿기만 하면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인도하셔서. 예, 예.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 예.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예. 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 예예예. 예, 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한 개인 생각이요. 그럼 얘기는. 선생님은 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떻게냐? 네. 유월절 네. 있죠. 유월절. 유월절 날짜. 시간, 그게 지, 지키는 법도가 있어요. 그, 그게 그걸,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6월절 날짜를, 아예, 목사님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6월절, 그, 거듭난 날짜를 모르거나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6월, 토요일 날에버를 드렸으면 yeah. 일요일 날 회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식일 날 에베 드렸으면 일요일 날 회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와 정말 가게고 지금 가고싶은가 하고 뭐이서 그냥 지금 이제고 아니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이 안식일은 예. 7일째잖아요. 7일 날이잖아요. 예 토요일이 아닙니까? 예.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예예예 예. 예, 예, 예. 안식일 다음 날 예.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하고 자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 성경에서 성경에서 일요일이 요 그래요. 성경에서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라고 음, 했는데 네. 안식일을 지켰으면 다음날 회사 가야죠. 회사 가고 안 가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문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온 일요일 뭐 일요일 뭐, 꼭 뭐, 뭐 해라, 없잖아. 일요일 에안해혀난 뭐 거는. 아니, 그는 그니까, 안식일만 쉬어라. 그니까 안식일, 그니까. 한잔 죽여라 이랬는데, 뭐. 그니까 안식일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아서 사는 거죠. 그일일 해서. 예, 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일일고 일일이 일쉬일쉬이일날이일식이일이일아이 예예예 예, 예. 이예그이 일일이 일지켰일면예그일음날일을해 하도가말도가그 자기가 알아서 하는 문제죠 오새는 많이 쉬지 않습니까? 또쉴 수도 있고 또 일하고 그건 회사하고 자기하고 그사람하고 문제지 하나님은 안심을 쉬라면 쉬고 일년은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회사하고 적극히 이야기 합의하는 거죠. 자기가 뭐 평, 며, 며칠 신랑 쉬고, 뭐한달 신랑 쉬고 아무 자기가 알아서 지 자기하고 회사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육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자기하고 회사하고 합의만 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 마음 예, 회사하고 자기마음 되고 또 개인 가게 같으면 자기 마음 되죠. 개인 가게 같으 마음이 되죠. 지금 문 문달, 닫죠. 뭐. 지금 선생님은 보니까 본인이 예,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네요. 아,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예.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딴 종교는 다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종교, 우리 종교, 우리 이만 받았다 하는 걸뭐 성서적인 그럼... 근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뭐딴 종교는 못받는데딴 예. 종교의 예능이 없다. 구원이 내가 확실하게 없는데, 우리 만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인능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성경을 믿습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분명히 이만 그런 걸쓸수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반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상반대, 예. 한 구절이 됐던, 두 구절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주, 주, 하나님, 천년 가운데 아닌데, 뭐, 아니에요. 예, 예.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 예.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 왜? 선생님은 왜그 말씀을 못 믿으세요? 그러이 뭐, 뭐게 아니고, 스님은 그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요. 당장 빼고, 만드는 구조에 있대. 좀더잡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뜻이 뭔지 알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웃음> 예.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수십억인데, 그거 자꾸 만는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십억의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이 선생님 때문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그럼 믿죠 당하죠 아니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3장 25절에 24, 25절에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놨는데, 왜안 믿냐고요? 그걸 안 믿는 게 아니고, 교님이 구원 받는다고 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안 믿으세요? 구원은 그대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위에는 없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 그러니까 14만 4천만 받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만 14만 사티만맞 무슨 특이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단 종류는 없는데 우리 종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이걸 여야나 봐야 하는 거 그럼 선생님은 아직도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네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고생을 하고 온 평생을 쫓아다닐 때 과연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 우리 선생님을 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한 하나님께서는, 음, 그건 내가 알수 없고 장세전에 날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니까 왜 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만 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성경에는 예. 아버지의 뜻 예. 복음. 예예. 십자가의 도, 예. 믿음의 법칙이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예.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걸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 쉽네요. 성경에서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다른 구절을 내보세요 임자의 살을 먹고 임자의 피를 마시지 않면 이승에 생명이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예 이제는 6월절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라고요 그것도 날짜를 예. 아세요? 날짜를 아세요? 6월절 날짜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가 있어요? 주의 있게 있습니다 주의 있게 주위에 있 날짜가 달려 거기 나옵니다. 그건 아무나 몰라요. 알그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가 네. 그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왜냐하면 6월절에 저녁에는 영호와의 6월절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6월절, 그때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무 데나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 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니다 그니까, 러 떡과 포도주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이, 이 잔을 마시면 내가 마지막에 살리라. 그 말씀을 사릅니다. 성악가가 동의들다 죽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으로 죽고요. 집단에 달린 강도. 그것도 너와 내와 나보에 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데 예예 예,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봐보십시오 아이고 누가복음 2 2장 22장 20절 <웃음> 22, 22장, 2장0절 20절, 예. 음, 음. 네, 네. 먹은 후에 장도 이와 같이 하여 가려사대, 이 장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세운 이니곧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상이 있더다. 예. 인자는, 예. 잔 있잖아요, 잔. 예. 잔에 포도주가 담기잖아요. 예, 예. 포도주는 예수님의 예. 피잖아요. 그렇죠. 피가 아니고 피도 비웃인 거죠. 예, 예. 승천지하고 안상홍은 피를 말씀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아니 피도 말씀하는 거그좀그인데 진천님은 진천님 정말 말씀을 다 박아놨대요. 아니, 그러니까 피가 예, 네.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 피였고 비유 힘거지요 피는 아니고 예, 포도 주죠 포도주 포도주 피로 비유겁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니까그 예. 포도주를 비유로 풀면 피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그 잔에 예, 그 잔에 예. 도주가 담기잖아요. 그럼고가단긴그 잔은 뭔가요? 이잔이새 언약이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이 새 언약이죠. 아니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누가복음의 예. 22장 20절에 이 잔은 네. 선생님 정말 <웃음> 죄송한데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학교? 네, 대학 몇 군데 남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최소한 주어가 뭔지는 알겠네요. 예예. 네, 네. 그죠? 예. 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이 주어잖아요. 이 잔은. 예예예. 네, 네, 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예예. 네, 네, 네. 잔이 새 언약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잔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잔이 새원양이다. 네. 그럼 새원양은 뭡니까? 잔이 뭔지 알면 새원양이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새원양은 뭡니까? 그니까. 러 엔연양과 새원양이 두 가지 있습니까? 엔연양은 모세율법이고, 새, 쇠... 새원양은 뭡니까? 천국보음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만 천국보고 예수님이라고 요 예예 새 언약이. 예수님도 되겠죠? 아니요 성경에서 예예 자는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예예 이 잔이 뭔지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예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예예 새 언약의 일꾼 예예 예수님의 일꾼 예예 그럼 새언약이 뭔가요?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예예 예. 성도들을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요 예예 예. 그러면 새언약이 뭔가요? 새언약은 예수님 천국 보음이라고난 뭐 생각합니다 6월쯤은 그건 비유인 거고 이건 새언약이 그런데 여보세요 포도주를 새언약이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비유인 겁니다 그건 비늘이지. 예. 잔, 아니 포도주가 예. 아니고 거기서 예. 이 잔은 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잔이 새 언약이잖아요. 예, 예, 예. 인정하십니까? 세 은하도 비우인 겁니다, 잔. 잔은 잔이지. 무슨 잔이 세 은하, 세은양이 잔은 세은하고 비우인 겁니다. 저기 공부, 공부라면 공이니까 공부 비우인 거 있죠 잔, 공부라, 예. 비인 잔을 해석하면 되잖아요. 잔이 뭐냐고요, 잔이. 떡뭐냐요 떡이. 아, 뭐냐고요, 떡이. 떡이 뜨기, 떡이고 비유하면 살이죠 예수님의 살6월절에만 네. 네. 고릅니다 딴 때는 아닙니다 그건 썩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묵은 양식이 썩은 양식, 양식. 6월절만 고르면 음, 내 살이라 있지 딴 때는 5천년이 때도 그 썩은 양식이 있어요 떡이 예수님이잖아요 떡은 예수님이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떡이 비유한 예수님이잖아요 그 6월쯤에만 해당됩니다 6월쯤에만 까 예예. 그러면 자는 뭐냐고요 자는 자는 잔도 예수님이죠 피피피 피, 피. 예수님 피로 비유한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피가 예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피가 잔에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잔이 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떡이고 잔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 예.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히브리서 8장, 10, 8장 10절, 에레미아 31장 33절. 예, 예. 옛 언약은 돌판에. 옛 언약은? 마음판을새긴다고 그잖아요. 마음판에 예 네, 예. 네. 마음판에 새겨야 될내 용이 뭔지 알아보면 새언약이 뭔지 알수 있잖아요. 내 용요. 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옆도 아니고 예 예. 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럼 새언약은뭐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예예예. 그런 마음판에 새길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예예. 예. 그죠? 마음판에 뭘 새겨요? <웃음> 우리 마음판에 뭘 새겨 놓아야 되냐고요? 마음판에 예수님 예. 말씀, 아니요 천국 복음. 그래 천국 복음 복음은 뭔데요? 예수님 복된 소식. 예수님 자신의 복음은 예수님이 예예 예. 그건 마한말이죠 아니죠. 예.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요 예예수님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지 성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예예 예, 예. 빌뽀서 2장 5절 찾아가세요 어. 아니, 듀멜버스 뭐. 2장 5절에 찾아보세요. 중요한 음. 거니까. 우리 버스아 잠깐만요. 1버스. 2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시네. 듀멜버스 2장은 5절. 음. 5절. 음. 어. 2장 5절. 음.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꼭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물명처럼 그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시니곧 십자까지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에스,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윤광을 돌리게 하신느니라믿습니까 네. 예. 예. 네. 아니,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예. 네. 십자가의 도고, 예.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데. 예. 거기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그... 새 은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새 은약 안에. 아니, 아니 그니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새 은약이라고요. 새 은약 안에 다 그...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지금 금방 읽은 게. 예,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 계시었어. 계셔서... 그건 다 증거하는 네. 입니다 새언약에 새언약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새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새언약이 뭐냐고요? 율결입니다율결 어디 성경에 새언약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언약이 어디에 6월절이 새언약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그럼 좀 찾아봐요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읽은 게새 언약이에요.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예. 그걸 믿음으로 마음판에 금방 읽은 내용을 네.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자꾸 유월절 얘기를 하시냐고. 그럼 북한에 있는 애들은 안식일 유월절 토요일 아무것도 네. 못 지키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공평하냐고요. 내가 토요일 날저 얘기 되겠습니까? 아, 선생님. 예, 예. 선생님하고 얘기한 거. 예.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제가 그래서 다시 공 예. 우리 선생님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어, 우리 선생님, 내 가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이, 토론 하겠습니다. 그, 그 분은 내보다 몇백배 낫습니다. 정확하게 딱, 딱 찍습니다. 그 사람 정확하인 찍는데. 저는, 선생님. 예. 저는, 예. 그, 유튜브에.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럼 토요일날또 전화하겠습니다. 토요일날그 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전화. 네, 한, 한 11시에서 12시까지. 그 사이에, 오전히한 12시 사이에 아마 지나가 올 겁니다. 네, 내가, 내가 돌아갈 때는 그쪽도 일책도 보고 좀일를 해가 야 됩니다. 이거 전혀 안 하고 일하니까. 내가 자신이 무슨 성경구조도 잘못 찾겠고, 그러니까. 그어나 갈라는데, 지금 올리세요. 그러면 뭐 올리시고. 네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네. 그럼, 통늘은우또가또질겠습니다 네. 성경의 안식일 관련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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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열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